잉어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능력자 배틀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얘들아, 능력을 고르면 돼. 오. 응. 자, 나는 역시 멋있는 번개를 해봐야지. 번개. 나는, 거야. 나는 불해야지. 번개를 하고 이게 돈을 벌어서 능력을 사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얘들아, 너네들 로벅스 지를 거야? 아니. 안 지를 거야? 그러면은, 좀 맞아야겠네. 뭐? 자, 오케이. 현질 완료. 바로 초반부터. 와, 엄청 많아. 돈이 맞아? 쫙, 쫙, 쫙, 쫙 벌린다. 너네들은 무자본으로 할 생각인가 봐. 오. 어, 어. 그러다가 나한테 엄청 맞을 텐데? 좀 해라. 너 대체 얼마 있는 거야? 나 무제한 샀어. 와. 니 리아야 큰일 났어. 저기 번개 녀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3층을 쌓았어. 음, 응 끝났어. 어, 드로퍼 천장까지. 됐다. 게임 시작한지 단 1분 3초 만에 모든 스킬을 다 배웠다. 자 그러면 은 바로 쳐들어가 볼까? 얘들아 어딨어? 너네 어디야? 나 불의 지역. 그걸 알, 순순히 나는... 말하다니 바로 불지역으로 가서 괴롭혀줘야지. 내 내가 불이야. 어 이럴지 알았으면 좋겠네. 어... 어... 불지역을 어, 이런... 순순히 말했겠다. 야 어... 어, 이런 걸 쉽지 않아. 어... 어... 바로 번개 사슬로 묶어버린 다음에 번개 공격. 음, 도망쳐. 어디 도망가? 내 번개 펀치나 맞아? 어어 포옥 포옥 포 미안해 우르르 폭파 폭파알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번개 라이트 번개 어, 어, 어, 어, 속도 난빛보다 빠르다 번개 사슬 못 맞추는데 얘가? 이 녀석이 별로인데. 이 녀석이 아. 좋다 <웃음>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어디야 빨리 말해 미호네 집이 어디냐고 말 말하지 야, 못해 나불 어... 아, 찾았다 어? 물의 스킬 어떻게 쓴 거야 리아야 찾았다 점프하면 아! 아! 아! 그만이지 <웃음> <차, 차, 차. 웃음> 리아야 대체 <웃음> 능력 어떻게 얻은 거야 다도 <웃음> 알려줘 뒤에 스킬을 아! 배운 거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런 공격으로 난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나는, 나는 현... 괴롭히지 마! 나는 현질을 했다고! 괴롭히지. 야 아이, 알겠어? 같이 함께 싸면 될지도 몰라! 가지 에이그에이그! 이런... 잠바리 녀석들! 지금 도망치는 거야? 아! 가까이 오지 못할걸? 내 번개 속도로! 피하면 그만이니까! <웃음> 네. 우리...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해? 감히? 이놈은 <웃음> 이번엔 다크 능력을 한번 얻어볼게요 다크 능력 좋을러나 지금은 쪼렙이란 말이야 빨리 이제 성장을 해야겠어 캐시를 질러서 말이야 너? No. 또? 또, 또? 무자본들은 아, 네. 좀 괴롭혀줘야 제맛이란 말이야 무자본들이 아, 네. 나를 때리려고 해? 안 어? 그러면 지금 더 성장하기 전에 때리러 가야겠다! 그렇구나 그게 될까? 다크야 다크! 바로 옆집! 욕불! 안 돼! 들어오지 마! 안 돼! 지옥불! 이 녀석들이 감히 우리 집에 왔어? 미스킬 쩔더라 다크빔! 오, 내 스킬이 뺏겼어! 지옥불! 다크빔! 다크빔! 지옥불! 우리 집에 당장 나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돼! 다크빔! 여보 들어가다가 죽어버릴 빼빼빼. 지도 몰라 안돼 드디어 <웃음> 복수했다 야니돈 네 쩔더라 너네들 꽤나 강해졌는데 이제 한번 싸워볼까? 누가 최고인지 겨뤄볼 시간이구만? 혼내켜 줄 거야 화연빅 너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까불어?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혼내켜 주게 오, 세롱구, 화 어디가? 화염비! 와 화염비! 보이지도 않아, 쟤는땅 무덤! <웃음> <humidity> 나도 땅에 무덤! <웃음> 화염비! 내 화났어~! 오오오! 화염 기도오 구독! 리오야 나와봐 놀아줄게 그래 네가 안간다면 내가 들어갈까? 아니! No. 내가 갈건데? 열어줄게. 한번 놀러와 들어와 들어와 나와 나와! 아니 들어와 들어와 그어까 들어갈까? 응? <웃음>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내가, 농담, 농담. 내가 낚일 줄 알고, 너는 농담, 안 되겠다. 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죽어라. 큰일 <웃음> 날리기. 어, 뭐야, 리아야, 문 열어주게? 아니. 문 열어줘. 앞으로, 와, 문 앞으로 문 열어줘. 문좀 열어줘. <웃음> 너 이제 큰일 났음. 나 이제 돈 보는 거짱많음돈좀 내줘야겠네. 그래도 큰일 났다고 하니까. 어열 받네? 어떻게 들어올건데 저 뭐, c 블랙홀로 널 끌어당기면 되지 <웃음> 어 집에 안에 있으면 어떻게 어어 죽일 수 있어? <웃음> 어, 이거 다크가 엄청 좋네 죽일 수 있어? 저거 너무 사기야 블랙홀로 끌어당긴 다음에 으어!! <웃음> <웃음> <오! 웃음> 이 녀석이! 아, 수넌안 되겠다! 지구쭉까지 쫓아가야겠다! 응 음, 여기 있으면어쩔티비즈어쩔티비즈어쩔지나난안 <웃음> <어째> <웃음> <어째 거제. 웃음> 되겠다. 혼좀 내켜야겠네. 이제 주녀야 지금이야! 커져서 이녀맨에는 뒤통수 쳐! 어딨어? 왜냐면은 지금 날아 나... 죽였다 쥬그 <웃음> <웃음> 기술이 도대체 뭐야? 기능이 뭐야? 쥬어아 <웃음>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웃음> 내부화염 좋아보이네? 리아야? 안데 <웃음> 그건 우리 일종만이 쓸수 있는 스킬이란 말이야 아 이렇게 오. 나보다 어? 더잘 쓰면 어떡해 <웃음> 좋았어 이혼의 집 놀러가야겠다 뭐? 우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올 건데 이렇게 화염기도 <웃음> <웃음> <하염기둥! 웃음> 내부화염 <웃음> <웃음> 절대 안죽 블랙골 땅이 아. 무덤 화염.. 화염.. 땅탕이 화염 기둥! 지구운사! 네.. 어어어어어! 이문다이 문을 무찔렀다! 드디어 저 현질머신을 없앴군! 대단하구만! 내가 졌다! 현질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문을 열겠다 우리 집 와서 우리 능력을 가져가라 나의 패배로 위임으로 너네한테 선물을 아, 해주겠다. 우리 집 와서 드디어 선물을 해주는구만. 내가 졌다. 넌이었구만. 모두 들어와서부터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네 녀석.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능력을 <웃음> 가져가세요. 어 정말 조롱합니다. 다 가져가. 내가 잡하려다가 실패했지. 아닙니다. 다다 가져가세요. 응 음, 맛있군. 능력이 아주 맛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 가지가세요가지가세요 아이고 블랙홀! 녀석들의 <웃음> 가두는 데 <데가> 성공했다 흠 <웃음> 미안하지만 이 스킬 중 하나인 순간이동을 배웠지 순간이동은밖에못 no. 나간다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그게 사실이 나가는 걸 보여주지 여러분들! 잘 봐라 제 집이 감옥이 되어서 저 능력자 아. 두 명을 가둬버렸습니다 <웃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걸? 열아!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써 여러분들 아 능력자가 되어서 전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